안녕하십니까 이리 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꼭지 여행 3일차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아버님하고도 같이 오셨습니다. 아버님. <웃음>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낚시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꼭지 매운탕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아버님께서 감사하셨습니다. 아빠. <웃음> 아 잡았어요? <웃음> 어, 어 크다. 꽤 큰데? 오케이. 히트! 히트! 와! 뭘까? 아빠! 아빠, 다 왔어요! 꺽지! 여러분들, 꺽지 한 마리입니다. 와! 이트 위다 이트 멀리서 잡혀줬네요. 작은 꺽지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아빠 왔어요? 히트요? 네. <웃음> 꺽지 한 마리 더와 <웃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작은 게 이걸 덮쳐줬네 음. 야 작다 작다 미리미니 하네요 자 이게 보니까 이쪽 안쪽 변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이쪽 변 저도 여기서 한 두세 마리 잡았거든요 어 이쪽으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야 이야 히트입니다 야 지금 노을이 굉장히 많이 지고 있습니다 와 꺽집니다 꺽지 노을 질때 하는 낚시가 가장 재밌지 않나 야꺽집니다뭐완 히트? 어 이거 트 아, 큰데? 오, 요 아, 아, 와, 야야깨큰 사이즈 꼭집니다. 오, 야 크다 크다. 아, 와. 뭐야? 오, 와. 뭐야? 네. 오. 와, 갑자기 여기서. 와 예상치도 못하게 던졌는데 와 히트 오 어, 히트 꺾지, 꺾지, 꺾지. 오, 오케이. 오, 크다. 매운탕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우 맛있나? 었 아아 괜찮아요? 어 맛있네요, <웃음> 맛있네요. 아. 이거 물을 넣으니까 시원하고 아 그러니깐 까요 대왕어미 아버님 껍질 한 마리 드셔보시죠 아빠가 아까 잡은 대왕 껍질 아. <웃음> 여러분 대왕 껍질입니다 대왕 껍질. 아빠가 앞에다 앞머도... 보시더니 자 껍질 하나 자, 그러면은 아버님하고 간만에 소주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매운탕에 소주 한 잔. 이렇게 껍질 <웃음> 낚시 여행 3일차 됐을 때 매운탕 딱 끓여가지고 소주 한 잔. 이렇게 하 진국이거든요. <웃음> 자 <웃음> 소주는 이렇게 손으러와나 소주 <웃음> 마무리로. 아, 이렇게. 자. <웃음> 아버님 여기 있습니 거요아 감사합니다 아, 짠하고 아. 한번 라면 사리 한번 넣어볼까요? 라면 사리? 응, 아, 라면 사리 넣어보겠습니다 라면 사리 짜잔 라면 사리 매운탕 끓이는 솜씨도 많이 넣어요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하드 매운탕을 끓이니까 이제 맛이 좋아지고 있어요 라면 아, 다 익은 것 같아요, 면이. 다운이, 면한번 드셔보시죠. 한번 먹어볼까? 이야! 면 올라옵니다! <웃음> <야>. <웃음> 아, 진짜 맛있겠다. 면탕에 끓여도 면이 저희가 있아 맞아, 맞아. 이게 라면 사리를, 라면 사리만 넣고 스프는 안 넣습니다, 라면 음, 맛있다. 오, 맛 음! <웃음> <웃음> 아 맛있다 여러분들하고 꺽지 낚시 여행 3일차가 됐는데요 야 그래도 오늘 꺽지 낚시 제대로 한것 같습니다 오늘 아버님도 손맛을 제대로 보셨는데 어땠나요 아버님? 아빠 손맛을 처음 봤어요 <웃음> 아 진짜 아버님하고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은 가족분들하고 같이 제가 잡은 포인트에서 한번 낚시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운탕에 소주 한 잔까지 알있었죠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